매입을 한거고 원인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퍼졌다고 하니까 산거예요 BMW 520D 차량이 견인돼서 들어왔어요. 이 차량은 연료라인이 고장 났다라고 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을 포기하고 끌고 왔는데 차주분이 차량을 그냥 포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하게 됐고요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수리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수리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 47 엔진이 올라가 있고 시동이 어떻게 안 걸리는지를 아직 점검도 안 해봤어요. 일단 딜러에서 어 딜러에서 점검한 내역으로는 어 연료 라인에 쇠가루가 돌았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한번 세로를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일단 키 오늘 하면 274,531km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일단 시동을 한번 해볼게요 압축은 잘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단기 한번 꽂아 봐야겠어요 야 그러고 있으니까 폼 나는데? <웃음> 진단해보고 뭐라고 뛰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어, 영문판 오랜만에 쓴다 레일 프레셔 일 고장 코드로는 전부 레일 압력에 관련된 고장 코드만 떠요 연료 라인 쪽에 문제가 좀 의심이 되기는 하는 상태고 일단 눈으로 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엔진은 N47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어이, 이 정도 주행 거리에서 가장 흔한 고장 중에 하나는 연료 라인에 쇠가루가 돌아버리는 상황이 제일 많아요. 사실 지금 연료 압력 쪽에만 문제가 생겼다고 라 하면 에어필터를 탈거하면 여기에 고압 펌프가 달려있고요. 이자리 그리고 여기가 인젝터가 달려있고 여기 커먼 라인 쪽이 있는데 음, 어느 쪽이 좀 쉬울까? 이걸 풀는 게 쉬울까? 요걸 풀거나 요걸 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밑에가 쉽겠네요. 여기. 요거 지금 톡스로 연장을 갖고 와서 한번 풀어 볼게요. IMV 밸브. 이요 밸브는 IMV 밸브인데 이제 고압 펌프 쪽을 다이렉트로 좀볼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차량은, 차량의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래서, 차주분이 차량의 수리를 포기하시고, 저한테 판매를 했어요. 제가 매입을 한 거고, 원인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퍼졌다고 하니까 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젓가루가 약간 보이는데? 이거 뭐야? 뭐가, 뭐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이 쇠가루가 먹은 거를 카메라에 잘 잡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퍼내는데 여기 금속 가루가 연료 펌프에 있어요 이거는 펌프가 죽은 걸로 보여지고 펌프가 죽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연료가 인젝터로 들어가서 인젝터를 고장을 내고요 인젝터에서 다안쓴 연료는 연료 탱크로 돌아서 연료 탱크까지 쇠가루가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연료 라인이 전부 초토화가 된 상황이고 엽! 센터에서 지금 견적을 연료 펌프 고장으로 해서 견적을 1,300만 원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사주분은 차량을 포기하시고 제가 이 차량을 인수를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뭐 연료 라인 수리와 그리고 어차피 지금 3 0만 k 로가다 돼간다면 타이밍 체인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 작업 등등 해서 이차량에 뭐 문제 있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수리를 해서 새 차처럼 한번 만들어서 타볼 예정이에요 제가 타고 싶어서 뭐 좋은 임자만 나타나면 판매도 할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타려고 해요 터보까지도 확인해보고 는 작업 을 진행 할때 영상 을또 이어, 가 도록 할게요. 어디 어디 할 거냐면, 연료장치의 고장으로 해서, 연료계 통수리,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타이밍 체인 수리도 해야 돼요. 타이밍 체인을 교환하고, 그리고 물세고, 오일세고 할 만한 부분들은 미리 다 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터보 차적까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전체 다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관상으로는 일단 라이트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라이트를 보내서 라이트를 복원을 먼저 해야 되고요이 안개등하고 같이 두 개를 해서 복원을 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실내 이 도어 부분에 보면, 여기 문손잡이인 데가 이게 다 끈적거려요. 여기 만져보면. 그래서 이게다 녹았었기 때문에 얘도 복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 뭐이 F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있는게 이 버튼 까짐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까짐도 처리를 하려고 해요 요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다새차 같은 느낌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대략적으로 작업 기간은 한달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 그렇게 작업을 들어갈 거고 오늘은 엔진 탈거와 미션 탈거, 그리고 라이트 탈거까지만 먼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런 보조 탱크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작업할 때 교환을 할 예정이니까 작업하는 거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지금 이렇게 차를 떠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서머 하우징 자리에서 냉각수가 좀누수 흔적이 있어요. 저 자리에. 어. 워터 펌풍 가라는데 하우징을 안 바꿨나 보네? 그 작업을 이렇게 했지? 댐퍼프리에 크랙도 좀 있고요. 아참 작업을 엉망으로 했구나 그리고 터보 차저의 아웃렛 파이프 오링에서 기름이 좀 셌었고 DPF는 어차피 탈거해서 클리닝을 할 예정이고 미션 오일은 다시 교환을 할 거고요 뭐 일단 엔진을 내리기 전에 전반적인 상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플렉시볼 조인트의 크랙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교환을 할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만한 부분들은 전체 다 교환을 할거예요 타이어는 교환한지 다행히 얼마 되진 않았고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아직 양호해요 이거는 패스 앞에 브레이크 패드도 패스요 요, 요 b m w 의 최악의 그 락골트는 제거를 할거예요 이런건 준비할 때 정말 필요가 없는 그렇게 해서 하체 부분은 엔진 작업 쪽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시운전을 하면서 해 볼게요 얼굴 나와도 돼? 네 나중에 뭐 초상권 같은 걸로 막 나한테 있어요. 시비 걸고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아, 안 된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반바 탈거하고 라이트까지 탈거를 할 거예요 연료 탱크 세척, 연료 라인 청소, 그리고 엔진 탈거 그렇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해 볼게요 원래 연료라인 고장난 경우에는 엔진을 탈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거는 타이밍 체인을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해서, 그냥 엔진 탈거를 해서 고압 펌프까지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라, 작업의 방향이 약간 좀 달라요. 이 고무도 없네, 이거. 이런 고무들은 다시켜서 바꿔야겠다. 그거 없으면 진동 생겨가지고, 깨진 건 아니잖아. 밀려가지고, 찢어졌어. 고무 그거 잘 망가져. 냉각수도 캡 상태가 불그스름하게 플라스틱이 달궈져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엔진탈거에서 가장 첫번째는 에어컨 가스를 회수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회수를 먼저 하고 있고요 주변에 빼고 려한거 좀씩 떼고 여기 배선 엔진 배선까지 걷어 냈어요 그 보면 워터 펌프는 신품으로 교체를 한건 맞는데 여기 보면 서머 하우징을 신품 교체를 안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머 하우징에서 물이 좀 새가지고 벨트 쪽하고 이렇게 물 흔적이 좀 보여요 벨트도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벨트는 텐셔너랑 한번 빼서 확인해 보고 상태를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에는 다 튄거구나 이게 다 이게 서머 하우징에서 우리 튀어가지고 튄거네 이거 e 지 r 쿨러는 신품 바꾼 거 같고 e 지 r 쿨러만 바꿨네 댐퍼 뿌리는 지금 보면 여기 이런데 크랙이 있으니까 이거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전동라쳇었는데 엔진오일 트레인하고 어차피 오일팬은 탈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일은 무조건 트레인을 해야 되고 견인을 하기 위해서 파킹 강제 해제하는 라인이 요거예요이게 5mm짜리 육각으로 육각 맞지? 네 육각 네. 오미니셔리 육각으로 강제 파킹 해제하는 레바에요 여기가 오일 플러 파이프 이 파이프도 오링하고 교환을 해줘야겠죠 에즌마운트가 진공 타입으로 제어를 하는 타입이에요 미션 오일 갈고 나면 차잘 나가겠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미션 오일을 어차피 교환을 하려고 예정을 잡았기 때문에 아예 오일을 드레인을 하고 펜하고 다 바꿀 거예요. 일단 오일만 드레인 먼저 해놓고 미션을 탈거할 거예요. 벨부 바디까지 아예 다 풀러가지고 싹 클리닝을 해보자고. 드레인된 미션 오일의 상태는 이러해요 이거는 뭐 이제 오염도가 탁하기 때문에 관리가 아예 안된건 아니지만 적당한 교환주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오일의 상태예요. 이제 뭐 미션 따닥 탈거해가지고 엔진 이제 금방 내려볼게요. 야! 좋다. 야! 나? 좋았다, 좋았다. 나 부른 거야? 예? 네? 야! 그랬잖아. <웃음> 아니. 제 미션이 탈거가 되었고요 뒤쪽은 지금 오일에 누유 흔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위에 로코한 커버 쪽에서 누유가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일단 오토미션 ZF 오토미션은 탈거가 돼서 이쪽에다가 세워놓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미션 오일을 교환하면 될것 같아요 엔진이 탈거가 되었고, 일단 전반적으로 엔진의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스톱, 스톱. 녹화한 커버에서 누유가 약간 있었고, 요거는 바스켓을 바꾸면 되는데, 터보가 여기 약간 가스가 새는 적이 있고, 지금 여기를 보면, 아, 이게 앞뒤로 유격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게 불좀 여기 비춰줘야지 보이겠는데, 앞뒤로 유격이,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이 오일이 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터보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상태라면 어차피 지금 탈거했는데, 터보 교체 안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서머 하우징에서 누, 누수가 좀 있었고, 워터펌프는 신품, 그리고 댐퍼뿌리에 크랙. 고그 정도 일단은 뭐 눈에 띄는 건그 정도네요. 이런 잘작동됐고 아이고 이거 뭐 터보까지 바꾸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엔진 마운트는 뭐 이제 오래 됐으니 얘네들도 이제 보내줘야 될것 같고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자 일단 차량 등록은 완료가 됐고 이 등록하는 과정들을 잘 정리를 해 보면 어 보통 이제 믿을 수 있는 경우에. 뭐 서로 못믿는 사람이면 사실은 등록사업소를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같이 오는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믿을 수 있는 경우라면 차를 주면서 이제 차량 매매계약서를 원래 작성해야 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 는 매매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차량 등록증도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을 먼저 떼줘야 되고 그 매도용 인감에는 차량 구입자 매수인의 신상 정보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류를 보내 주셔야 되고 보내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들고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도장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막도장을 하나 파서 가지고 가면 이 안에서 서류 작성으로 작업이,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인감이 없으면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위험하진 않고 문제는 매수인이 차량을 이전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뭐 범죄에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알만한 분들한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둘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전을 완료했고 취등록세는 제가 총 70만원을 납부해서 요제 명의로 차량이 한 대가 또 늘었어요. 이제 진짜 제 차예요. 로 유격이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오일이 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터보에서 다 넘어왔었을거에요 뭐 저정도 유격이면 터보에서 오일을 안먹을 수가 없지 야 이걸 싹 닦아서 조립해야 되는데 여기. 네. 자 일단 엔진을 탈거해서 지금 흡기 메인 폴드를 먼저 탈거했고요. 뭐 카본 정도야 뭐 당연히 있을만큼 쌓여 있고요. 여기도 뭐 적당한 양이 쌓여 있고 뭐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엔진 내렸을 때 확인했던 것처럼 터보 차저가 좀 문제예요. 터보 차저가 지금 유격이 좀 많은 상태라 이거를 어떻게.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네요 뭐 일단 새 차처럼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일단 진행해 봐야죠 뭐 지금 매장에는 750 그리고 저 300시 오일 교환 하려고 지금 입고가 되어 있고 열심히 작업들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 차량을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색깔로 돌았던 그 차량이에요. 이 차를 새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차가 어떻게 성능이 개선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커먼 레일을 탈거를 했고, 요거는, 뭐요 레일을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반짝반짝거린 가루들이. 여기서 흘러 나오고 이 커먼 레일 안에서도 이렇게 가루들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번 비춰볼게요. 이 여기 보면 이 커먼 레일 안에서 흘러 나온 섹가루들이 이렇게 연료 라인에 껴 있었어요. 이런 분말들이 인젝터로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인젝터는 손상을 입게 되겠죠 금속 분말들이 있었고 워아펌프 교환하고 연료 탱크도 분해하면서 연료 라인에 금속 분말이 도는 경우에 클리닝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엔진 오월 해서 타이밍 체인 교환하고 그 작업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기는 하여튼 가루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자, 탈거한 벨트는 상당히 오래돼 보이고 이거는 뭐 어차피 교환할 거긴 한데 거의 민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막매주 나왔어요 <웃음> <웃음> 하나 멤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웃음> 일을 하고 있어요 펜션 이런 건 괜찮네. 얘도 괜찮고. 어 이거 놀잖아. 되잖아. 이런 거는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네. 이게 다 주문했는데 여기서 샜네. 이게 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음. 아니면 여기서 날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쉬었나 본데 날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어, 이 벨트에 날려 날려 간거 같아. 후왕 후항 후 때문에 어. 이까 뽑아야 그냥. <웃음> 자 일단 오일팬 탈거 했고요. 일단은 오일 관리가 좀잘안 됐던 차량으로 보여져요. 좀 오일 슬러지들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오일 관리가 아주 잘 됐던 차는 아닌데, 뭐 크게 문제될 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체인만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터보가 고장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일관리 때문에 자, 타이밍 커버 오픈하고 타이밍 체인 지금 보고 있는데 체인은 그렇게 상태가 안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뭐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바꿔야죠 오일관리는 잘 안됐던 걸로 보여져요 진짜 오일 자주 안갈았던 차 예서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일관리가 좀잘 됐으면 터보가 안 망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죠 배기메이폴드랑 터보를 통째로 뗐고 요거는 좀 오일 묻었던 자국은 세척을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을 하고 조립할 때좀 깨끗하게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커버는 교환해야 되고 매니폴드는 볼트가 좀 빠가가 난게 있어 가지고 빠가 빠가가 난게좀 있어서 그건 다음에 야마를 살려 가지고 야마 자꾸 그런 말씀 안 되는데 나사을좀 살려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약품으로 먼저 불려 가지고 오일 때들을 조금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어후, 칫솔이 있어야 되는데 칫솔이 여기 없네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체인 쪽도 약품 뿌려가지고 닦아야겠는데 카치플이너꽃리 있어 요 내가 숙사공장 같으니 꼭다리가 있더라고 어. 이게, 이게 뭘 뺀거죠? 어? 이게 뭐죠? 카치이리거잖아 아니 아니 위에 조금 이거? 조금 박껍긴거잖아 음. 이거 하면 이거 죽잖아 왜난 안주지? 안달랬으니까 안줬겠지 어이씨 네, 여 주문할 때 아니, 쉽니다. 꽃게리 한 번도 안 읽지? 드릴게요. 보내줘라고 긁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네 목소리가 들어가서 배렸어아 조용히 하고 있을게. 타이밍 체인을 별로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이즈를 이렇게 같이 맞춰 보니 끝 부분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렇게 되는 거는 이쪽 부분에 어느 한 곳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보통 비슷하게 늘어난다면 얘가 이런식으로 일자로 끝나야 되거든요 얘가 삐딱하게 끝나는 것은 요기 라인 중에서 어디가 뭔가 좀더 늘어난 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약간 늘어난 상태예요 여기는 일단 고압펌프 일단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인을 장착할 수는 없고요 일단 장착할 면들 세척만 하고 고압펌프를 이제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해야 펌프를 신품 또는 중고품 그렇게 교체를 하겠죠 일단 펌프는 제가 중고품을 구해 놨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터보차저 까지 신품으로 교환하려니까 차값이 너무 많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펌프 중고 그리고 인젝터도 중고를 구했어요 지난번에 탈거하고 퇴근 했었는데요 이렇게 겉에는 좀 닦아 놨고 이쪽 반대편 쪽에 이쪽에 이쪽 전장품들을 좀 떼야 돼요. 발전기, 에어컨, 에어컨, 발전기 안 떼도 되나? 아, 그건 안 떼도 되겠다. 여기 지금 일단 요 냉각수 프렌즈거잘 터지기 때문에 교환할 거고 요 지금 오일을다 하우징 부품이 플라스틱 부품이라 지금 누유는 없지만 좀 있으면 여기에서 냉각수가 누수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요 고압 펌프 요 고압 펌프는 제가 중고로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교환을 하면 돼요. 누가 질문 중에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이 쇠가루가 연료 필터를 통과하냐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쇠가루는 연료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사실 은 사건의 발단이 얘가 고장이 나면서 여기서 쇠가루가 발생이 되고 이 발생된 쇠가루는 여기에서 인젝터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젝터까지 고장을 내는 거예요. 연료 필터는 그 다음에 탱크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색깔로가 돌기 시작하면 연료일탄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요이 펌프가 사실 이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일단은 준비해 놓은 부품들이 여기 이렇게 신품과 뭐 중고 부품들을 다 구비해 놨어요 지금 타이밍 체인은 뭐 항상 문제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요 체인 오일펌프 체인 그리고 중간 체인 그리고 요거 저기 캠샤프트 체인 그리고 캠샤프트 스프로켓 그리고 고압펌프 스프로켓 그리고 체인 음. 아, 타이밍 체인, 가이드 레일, 가이드 부품 4개랑 체인 텐셔너 2개 요거는 하부 체인 쪽 체인 텐셔너, 유압 텐셔너가 있고요 요거는 상부 체인 쪽 텐셔너가 있는데 요 놈이 리콜 부품이었어요 었 그래서 요거까지 이게 한 세트 요게 타이밍 체인을 교환할 때 요게 한세트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교체하면 요거는 이제 예방정비로 작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오일타 하우징은 보통 게스캡만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이제 차량, 차량이 좀 늘어나면 요런 플라스틱 부위가 열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사거서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차는 여기, 여기 그리고 세컨드리 썸머스텔 여기 달려있거든요. 여기 미션, 미션 오일 온도 조절하는 별브 이 플라스틱들이 다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탈거 했을 때 그래서 좀 오래 타려면 그냥 이게 어셈블리로 교체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좀 비싸더라도 통째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었던 고아펌프는 중고품을 구했어요 이건 어차피 신품 또는 중고예요 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인젝터도 지금 중고 부품으로 구해놨어요 문제 없었던 거를 탈거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장착을 할 거고 그리고 크랙에 있던 템퍼 뿌리 이것도 신품 준비하고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다 신품 준비해놨어요 요거는 매니폴드 그 가스켓, 배기매니폴드 게스켓 여기서도 누설이 생기면 그 터보의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해놨고요 가장 비싼 부품 어이고 <웃음> <웃음> 요 부품이 가장 비싼데 물론 뭐 이제 재생을 하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차피 오래 타려면 신품을 사용하기로 했고 재생은 사실 뭐, 뭐 업체에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어, 어떤 밸런스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작업 후에 뭐 다른 문제가 좀 생기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신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200만원 이에요 이게 200만원 이니까 <웃음> 부품값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거 부품 하나하나가 단품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요 요 타이밍 체인 요렇게 요렇게 세트가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 대략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요 오일 휠타 하우징이 한 30만원 정도 해요 30만원 조금 넘나 그랬는데 정확한 부품값은 제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터보 차저가 200만원 그리고 요거 d p f 클램프랑 가스캡만 한 5만원 정도에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이게 한 15만원 좀 넘을 것 같고 여기 한 20만원 가량 까이 해요 템퍼 뿌리 하나가 그리고 고압 펌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표준가예요 중고 부품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인젝터는 개당 뭐한 12, 3만원 중고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벨트 세트 벨트도 통째로다 교환할 거고 어, 한번있보자 어, 그래. 요거, 그 냉각수 플랜지. 요거, 굉장히 잘 터지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한 4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냉각수 쪽에 또 이제 잘 터지는 요 보조 탱크 얘가, 얘가 한 10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요게, 요게 한 10만원 정도 하고, 캡이 한 2만원 정도 대략 잡으면 돼요. 그리 연료 필터는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 스키메니폴드게스켓 이게 플랩 겸용이라 이게 한 5만원 정도 해요 거기다가 가열 플러브 한대분 저또 들어가는 진공호수들 저게 매다당 가격이 꽤 비싸요 매다당 거의 만원 가까이에요 근데 진공호수를 뭐 실리콘 호수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진공호수는 정품 써주는 게 수명이 더 길어요 어차피 계속 오랫동안 타려고 마음먹고 작업을 하는 건지라 저런 거에 부품 값을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전체 부품이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하면서 차를 살려 봐야죠 그리고 연료 탱크도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엔진 먼저 조립하고 엔진 올리기 전에 연료 라인 쪽 수리를 진행할 거예요 요 냉각 스프렌지가 가장 잦은 고장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 한번 교환했나보네 깨끗하네 교환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찝찝하면 교환하고 타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교환하려고 탈거했고, 지금 필터 하우징 이제 탈거해서 필터 하우징 을 통째로 교환할 거예요. 필터 하우징에 고여있던 냉각수가 지금 흘러내리고 엔진 오일도 이제 풀면 흘러내릴 거예요. 오일 탈을 놔두는 곳이고 필터 하우징은 엔진오일 쿨러의 역할과 미션오일 쿨러의 역할 두가지 역할을 같이 해요 오래되면 이 냉각수가 뜨거운 냉각수가 계속 닿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손상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신품 교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초창기 때는 가스캔만 교환했지만 이제는 어셈블리 교환이 가장 좋다고 봐요 탈거한 필터 하우징이고 요거는 이따가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플라스틱이 사거실 가능성이 높은데 찾지 않았어도 부품 을 주문한 거니까 교환 해야죠 수명이 있는 거라 이제 고압 펌프를 탈거해야 돼요 고압 펌프까지 탈거하면 이제 엔진 쪽에 탈거할 거는 다 탈거했고 조립만 해주면 되죠 하나씩 이 사단의 주범인 고압 펌프 어우씨 떨어질 뻔했 고압 펌프를 탈거했고 고압 펌프 한번 분해해 볼까 어, 어떻게 망가졌는지 뭐 이거 분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버리는 거라 뜯어보죠 i m v 밸브에서 보통 이제 o 가루가나 a 는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d 가 o up and go up and go up and g 리 up and go up 고 n d go up and go up and go up and go up a 든요 그럼 안되잖아 쇠가루 up a n 아니, 쇠가루 나왔었잖아, 내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여기 반짝반짝하네. 완전히 걸렸네, 이거. 이거 안 돌아가, 잘안 돌아가요. 자, 여기가 플란저를 움직여주는 요 롤러, 롤러. 롤러 부분이 다 갈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이게 쇠가루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쇠가루는 바로 인젝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젝터를 바로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왜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 하는데 망가지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이 자체의 윤활작용 자체가 경유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기 엔진오일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경유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윤활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윤활성능이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윤활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연료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연료 탱크의 연료의 잔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탱크가 항상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서 엔진에서 리턴되는 기름이 탱크로 들어가고 뜨거운 기름이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 탱크 자체의 온도를 높여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 탱크의 기름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가는 연료가 뜨겁다 하더라도 평균 온도가 낮아지고 연료에 그러면 유난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되죠 기름을 많이 채우고 다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 필터 연료 필터를 자주 교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4만 킬로, 뭐 8만 킬로 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저는 디젤차들 뭐 1년에 한 번씩 교환하시라고 추천을 해요 야안 부서졌네? 새거 <웃음> 시켰는데 이젠 건강에 좋게 갈아야죠 근데 이게 지금 정도 필 크시면 이제 셀 때가 돼가지고 요게 깨져 있는 경우가 요요 서머 스텝 미션 오일 풀러 서머 서머스텟. 스텝 세컨드리 서머 스텝이라고도 하고 요풀러 부분이 플라스틱이 약해가지고 어 이거 봐 손에 만지니까 깨져 버리네 이거. 이 손으로 툭제기니까이게다 부셔져 버린다 이게. 이게 부서지면서 이 플라스틱 조가리들이 오일 라인을 막아버리는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뭐한 7, 8년 이상 탄 차라면 이가스켓 작업을 두 번째 하는 거나 그렇다면 교환을 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준비했지 침투 이 부분이 깨져버리니까 책발부들도 오래되면 망가지니까 교환을 하고 작업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하면 되고 고압펌프 먼저 달고, 달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왜 중고로 샀냐면 이게 신품 가격이 한1 150 5 0정도예요 15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신품으로 하게 되면 이 연료 펌프 인젝터 값만 한2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250이 넘는구나 하나에 아, 50만원 200 350 정도 들어요 아 이거랑 펌, 펌프랑 인젝터만. 그래서 얘는 중고를 갖다가 구해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플런저 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장착하려고 해요. 중고 제품이라. 뭐 문제 없었다고는 하는데, 일단 쇠가루는 여기 현재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뭐 문제는 없었을 건데, 뭐 믿을 만한 거래처에서 가져온 거라. 매끈하네 매끈하고 여기에 샤프트도 지금 매끈하게 확인이 돼요 여기 돌아가는게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고압펌프는 요요 놈이 보통 먹거든요 요 놈하고 요 안에 요요캠요 요요 캠이 먹어요 그래서 캠이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인데, 여기에 윤활이 안 좋으면 이게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색가루가 생기게 되는 거고, 요거는 연료의 일단은 품질과 온도가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이라 저게 정밀부품이기 때문에 싼 연료나 그런 걸 넣으시면 안 되고, 연료의 온도가 높아지는 행위, 그것도 안 돼요. 실제로 펌프는 얘예요, 얘. 얘가 펌프고, 요, 요게 피스톤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책별부로 인해서 연료를 압송하는 방식이에요. 펌프는 얘인데, 이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요런, 요런 장치가 있고, 이런 장치들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보고 지금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멘붕이 오니까. 이 중고의 고압 펌프는 확인이 되었고, 여기다가 차량의 엔진에 부착을 해줘야 돼요. 이 조이면 얘가 적정한 장력으로 당겨주잖아 당겨준 상태에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라인이 타이밍이 맞아 그리고 위로 가는 체인 그리고 아래쪽 체인 아직 안 걸어 왔는데 올펌프 체인은 가이드, 텐셔너, 새거다 장착하고 이제 작업을 마무리 해야 돼요 그거야 할것 <웃음> 같아 <웃음> ASMR 와, 소름돋는 줄이 되면서 유리를 막 긁어버리고 막. 혼 있잖아, 핑크. 여기에 실리콘을 잘못 쓰면 엔진오일이 미션에서 흘러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새 거지? 유리 새 거야? 이거 만드는 거? 네. 응. 언제 좀 그렇게 쏠수 있을까? 네, 오일팬은 도색을 하고 싶은데 네. 하지 말까? 빨강색 실린더 헤드도 도색해놓고 노란색으로도 내 좀... 네, 빨간색 해달라니까 노란색으로도 샀겠네. 뭔주제 <웃음> <웃음> 어쩌다 연상을 만나네? 이거 당한 게 아니고? 이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나와 나와요? 소... 응. 소리 잘라주게 빨리 얘기해 봐 아, 안돼요 <웃음> 궁금해 그, 그, 그 누나예요. 너 누나예요? 아 <웃음> 우리는 이렇게 크레이가 없이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어 보고 두 개를 비교해 보고 그렇 하면 10년 타겠지? 그리고 터보는 이거 초보는 항상 막혀야 되지만 진 봐야 돼. 하고 있다 응? <웃음> 이거 어디가 아쪽이야? 저기였어. 이쪽이야? 아, 저쪽이쪽이야 <웃음> 아, 쪽이야 아, 이 아, 쪽이야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아, 저야 아, 저이야 아, 저야 아, 야 아, 로까 유격이 또 하시지 않았어요. 음. 없 좋죠? 이거 안나. 그 200만 원짜리 괜히 바꾼 거야?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야네 머리가 이상한 거 같아. 머래 봤을 왔잖 이렇게 유격이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거. 이거 원래 유격 없어야 돼요. 이게 음, 이 좌우는 음. 어느 정도 있는데 앞뒤는 유격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초보로서는 수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차마 음. 던질 수는 없겠네 이거 엔진의 부품이 몇 개가 누락된 게 있어요 제가 청소한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부품을 저쪽에다 놔두고 막온게 있어가지고 작업 진행이 엔진은 더안 되고 있고요. 이걸 놔두고 먼저 연료 탱크. 방! 그 정도로 보여요. 이제 탱크를 탈거를 해서 연료 탱크를 세척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좌우로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내려 내려 오겠구만. 파이팅. 파이팅. 혼자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어, 아, 할수 볼트도 네가 혼자어 아, 이렇게 했겠는데요? 머리로 받치고 오, 맞아, 맞아. 그걸 원한 거야. 뭐 이정도야 생각하시고 응, 긍정이 많이 돼. <웃음> 냥 집에 갈까 그냥. 그냥. 그 값이 비싸다고 지금 말씀 드렸이다 나는 이게 질 나쁜 경유를 써서 그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기름의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 한여름에는 기름을 웬만하면 만땅 채우고 좀 다녀야 돼 요즘 차들 점점 그 연료 라인에 풀러 달아놓는 추들이 이제 거기는 있 색깔을 먼저 핥터 내고 할할 빨아내고 제일 밑에 쪽으로 그리고 한번더 이쪽으로 갔다가. 경유가 쇼트를 시켰다 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경유는 도체냐 부도체냐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경유나 휘발유 차들은 전부 펌프가 연료 안에 잠겨있기 때문에 부도체가 맞죠 경유가 전기가 통하면 쇼트가 나는 거아니야 폭발하지 불렀스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응? 컴퓨터가 나가는 거잖아 이게 경유에 잠겨있는데 근데 왜 경유가 샌다고 컴퓨터가 나갔다고 당장 내리기 뿌리고 다 말랐어 야 이거 휘타발 진짜 더럽다 이거 쇳가루가 문제가 아니라 16년 1월 17일 1 17? 7아 16년이야? 16년... 17년 10, 16월 아니야? 이쇳가루막 <웃음> 둥둥둥둥 다다니네 좋지? 오저 동어리 응. 한잔 해? 저기 안에 있으면 같이 하시죠 그럴까? 시씨넌 의리가 있어 의리맨이야 의리맨 어? 썸네일, 썸네일. 우와 쇠가루 죽이는데 응. 은하수다 응. 근데 이 진짜 휠타가 오래됐나 보다 응. 은하수 다시 하시는... 썸네일이야 보면... 응? 스타벅스 뒷광고 놀라는 놀란... 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해선안 보인다 여기 여기 보면 진짜 막 이물질들이 새카에 새카만 거랑 음, 새카만 거는 인젝터에서 나오는 그 카본 가루들이고 배기가스 음분들이 끝? 네, 네, 네. 까만 것들이 다 찌꺼기들인데 와, 이게 그냥 내려오는 물 자체가 까매 들어 반짝거려? 잘라봐야 되나? 자르라고 그만하고 싶은데? 두 번, 세번 불었더니 발좀짜는다 머리 아파 아. 30년 1월 20일 거야? 20년 30월, 30월 어, 1일? 1년 3월 주에서부터 2 0 2 0년 1월 30일 30일 오늘 20년 30월 1일 <목소리> 전날 이 연료 탱크 탈거해서 세척까지 완료를 하고요 퇴근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탱크를 조립하고 이 엔진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해서 엔진을 오늘 장착을 하고 어간가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는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 긴 한데 될 란가 몰라요 일단은 요거 냉각스 플렌지요 상부 냉각스 플렌지는 플라스틱이 나이가 들면 워낙 잘 고장 나는 품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신품으로 교환해서 대부분의 엔진 쪽에 이슈가 있을만한 부품들은 전부 신품으로 교환을 해요 발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신품으로 교환하는 상태고 그렇게 조립하고 로칸 카바랑 인젝터 인젝터는 중고를 구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조립을 완료하고 엔진 시동을 오늘 걸도록 해볼게요 이제 엔진은 조립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타이밍 체인하고 다 작업했고 여기 터보 신품 교환하고 로커 커버는 잘 세척해서 개스켓 교체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인젝터가 이제 꽂혀야 될 자리인데 인젝터 꽂히는 자리를 클리닝을좀 했어요 인젝터 홀 이렇게 청소하고요 그리고 착할 면들 홀을 잘 닦아줘야 인젝터가 동아시아에서 누설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청소하고 인젝터는 중고로 장착을 할 거예요 이게 신품을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중고를 써야 되는 중고들을 써도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벨트랑 베어링 다 신품 그리고 여기에 썸머 하우징에서 물이 좀샜었기 때문에 썸머스텝하고 하우징 신품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이런 각종 진공라인들은 다 신품으로 조립을 했어요 딜러사 걸로 엔퍼프리도 역시 신품 장착했고 이제 DPF만 클리닝 해서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흙기는 당연히 클리닝을 했죠. 탈거해서 클리닝을 다 했고 연료 탱크랑 뭐 필터까지 다 조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엔진 올리고 시동까지는 걸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한번 해 볼게요. DPF 클리닝 먼저 할게요. DPF 장착 전에 DPF와 터보 사이에 조그만 가스켓 한장 신품 껴주고 이 사이에 조임을 주는 클램프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줄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위에서 조이고 풀수 있겠죠? 자, 클리닝 한 DPF 장착하고 이제 인젝터 조립을 해야 돼요 인젝터랑 노즐하고 조립하면 이제 엔진이 올,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가 다된거예요 이제 엔진 올리려고 하는데 엔진 마운트를 탈거 해 봤어요 기존의 마운트의 높이는 여기 손가락 하나 정도의 두께 정도가 남아있고 여기에 마운트는 손가락 하나 하고도 조금 남죠 여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가려져요 이 고무 부분이 여기는 요 높이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를 두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확인을 해 보면 높이 차이가 확연히 나요 확연히 높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요 정도만큼 눌렸으니까 요만큼 진동을 흡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신품으로 교환해서 이제 엔진을 장착할 거예요. 신품의 엔진 마운트 볼트를 좌우에 장착을 하고, 얘는 진공호수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타입이에요. 진공을 컨트롤 하는 타입이고, 뭐 엔진 이 공회전 시와 주행할 때 마운트의 정도를 좀 달리하는 시스템이 탑재가 된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컨트롤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공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이 드디어 다 됐고 엔진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저쪽 벤치도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엔진을 일단은 이 차량에 탑재를 해야 돼요. 엔진 이번에는 쉽게 올렸어요. 이제 순식간에 올려버리고 이제 아래쪽하고 어? 이게 여기 있네. 저 미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야 되는. 데 어, 엔진 놓으면 나 죽는다? 막 놓고 싶지? 순간 조금 그치 아, 역시 자, 이제 미션 쪽 먼저 조립하고 하나씩 조립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오늘 진짜 실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겠죠? 그치?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고 이거 오늘 끌고 갈수 있는 거야? 어. 아마도요? 그냥 다있 프로펠라 시프트의 플렉시블 조인트도 터짐이 있어가지고, 뭐로 교환을 하고 있고요 여기 원래 거는 처음에 뜯었을 때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크랙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차체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 댐핑을 하기 위해 이런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 고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크랙이 생겨요. 그리고 부서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미리 교환을 해야 돼서 지금 탈거 한 김에 같이. 교환을 하고 있어요. 요게 뒤축으로 가는 프로파일러 샤프트왜 둘이 싸워? 싸우는 건 아니고, 아 아니, 보니까 치고 받고 싸울 걸 말로 하길래. 난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난 네가 나랑 그 개그의 코드가 맞다고 생각했어. 아, 그래? 차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자료를 찍으려고 했는데 아, 리가 계속 보이네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한번 정도 기름을 좀 태우고 한 몇백키로 한 2-3백키로 정도 며치이면 되니까 타고 나서 다시 신품필터로 교환을 할 거예요 필터를 한세네번은 교환해야 을될것 같아요 성격상 찝찝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랑 같이 세트로 미션 쪽 마운트도 교환을 했어요 DPF 클리닝 했고 몇년 문제없이 타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그리고 하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요거 운행을 해 보고 하체 상태를 좀 평가를 해본 다음에 특유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하체 부분도 수리를 할 예정이에요 시운전을해 보고 하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 볼게요 이거 로어하고 텐션 스트어요두 가지 부품은 무조건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교환하고, 알라이먼트 보고, 뭐 그러고 운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 스웨이바 스웨이바가 어셈블리,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어셈블리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것도 신품 교체를 할 거예요 아니요, 세요 어, 맞아, 그렇게 오, 가끔 똑같해 보여 이 보통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면 막 그~ 여자한테도 얼굴이 좀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 채널은 99% 이상이 남자만 보더라고. 괜찮아요? 여성 구독자가 없어. 아, 너 애인이 있다 그랬지? 참. 그래도 한명더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잔류일만 빼가지고 교환해야겠는데 뭐별 문제 없어 보여 풀러놓고 이렇게 해 빠지게 싹 빠지게 네, 이제 엔진 상부 조립을 하면서 여기 보조땡크 이건 정품으로 교환했어요 냉각수에 관련된 쪽은 정품을 써야 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품 사용하고요 냉각수 캡까지 신품으로 교체를 해요 이제 기름 넣고 좀 있으면 시동을 걸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오일도 넣고 자,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이럴 때 항상 밑에 엔진 안에 뭐 빼먹고 조립한 건 없겠지 <웃음> 체인을 하나 들켰다거나 그걸 이제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치? 널 항상 그러잖아요 다 하고 나면 찝찝하네 내가 옛날에 에쿠스 타이밍 벨트 얘기했나? 30대 초반 때인가 20대 후반 때인가 에쿠스 타이밍 벨트를 갈았어 30대 초반이구나 다 갈고 차를 뺐는데 땅바닥에 새 타이밍 벨트가 땅바닥에 있더라고 난뭘 낀건지 지금 끼신거죠? 꼈지 끼고 싫은거 얼굴 베어링은 다 새거를 끼워놓고 벨트만, 어, 벨트만 헌벨트를 그냥 낀거야 더 놀라운거는 그 작업을 다섯시간 네. 동안 했었는데 그때 다시 벨트를 교환하는데 한시간만에 교환했어 오. 그래서 뭐아 에쿠스 타임벨트는 익숙해졌어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난게 아니라 그 이후로 에쿠스 타임벨트를 갈아본 적이 없어 체기라 세드엔드 세대엔드 아 그때 눈앞이 노랗더라고 헌타임벨트를 <웃음> 땅바닥에서 보는 순간 <웃음> 부품들 왜 교환한거 정리하잖아 이렇게 정리하는데 헌게 거기서 딱 나오는데 와 눈앞이 노래진데 아주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아까부터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요런 이런 고무들 오우씨 어우 씨. 고무도 오래돼서 아이고 이거, 이거 좀 껴준다 팔이 안다네 키가 작아서 저런 고무들이 떨린 소리가 꼭 나잖아 아닌가보다 <웃음>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긴장되네요 분주해진 손놀림 장인데 <웃음> <웃음> 손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아, 빠르게 움직이는 충만하고 근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투표는 똑같아 나도 느끼고 있어 상단 줄이 파는 동안에 밸브 바디를 풀어 가지고 잔류 오일들을 다 배출을 한 상태이고 이제 밸브 바디 볼트를 다주였어요저희고 이제 미션 오일 팬 일단 ZF 미션 오일 팬을 준비를 해서 요거 조립해 주고요.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8 순정 사양의 오일이고 압송기로 해서 압력으로 해서 미션으로 올려주는 장치예요. 여기다 부어서 미션으로 넣어주면 돼요. 식소이 나기 직전까지 오므싱을 해야 되는데. 한잔 하시죠. 경유를? 네. 군대도 아니고 저걸 먹으라고? 너 군대 정비병으로 안 갔냐? 네, 달려다 볼까? 정비병 가면 이거 다 맛봐 응. 요즘엔 모르겠다 나는 맛을 봤었어 개새끼들 <웃음> 이게 누르면서 넣어야 될 건데 그냥 안 들어갈 건데 여기 밸브가 닫혀 있는 거 아니야? 안 닫혀 있나? 잘 들어가? 네 오우씨. 힘쓰는 건다 네가 하나 봐 어쩌나 보찬 <웃음> 심찬, 심찬, 경찬, 경찬, 힘찬심찬힘센 경찬, 심찬 힘찬이 심찬, 심찬. 심찬, 심찬. 심찬. 심찬. 제일 나아, 힘찬 심찬. <웃음> 심찬아네 <웃음> 휘발주면 되게 어쩌겠죠? 아, 씨발 <웃음> 그리고 엔진룸에 상부 호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것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요 상부 호수가 보통 열이 가장 많은 호수이기 때문에 얘도 새 걸로 장착해서 조립을할 거예요 이 정도면 아, 몇년 문제없이 타지 않을까 싶은데 10년 타겠지 부동액은 만널 제품 이제 1일 파란색 제품으로 리필을 할거예요하와이지 하와이드 같지 않아요? 비슷한데?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봐 부동액은 독성이 없어. 정말요? 거짓말이죠. <웃음> 아, 나 부동액 통이 이거 새거 끼인 게 제일 좋아. T 오늘 했었어 가지고 엔진 내부에 무수히 많은 고장 코드가 이렇게 있고 이 코드들은 전부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코드죠 삭제를 하고 에어백이 해야 돼요. 이 차는 시동 걸기 전에 공기 배출을 해야 돼요 연료 라인에 그 이유는. 고압 펌프 안에 있는 연료까지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스타팅을 하면 고압 펌프가 회전을 하면서 고압 펌프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기를 작업을 해야 돼요. 공기 배출. 연료 레벨. 음, 알았다. 이 공기, 아씨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안 해준다네? 밀입차 필터 교환 기록을 해 주고요 어, 지금 어댑테이션을 들 전체 다 리셋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뭐, 변속기 제어 장치도 학습 기능 리셋 변속기 리셋을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거 리셋 잘못하면 고장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 어, 어댑테이션 값 리셋 이 어댑테이션 값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차량의 미션 상태도 대충 볼수 있는데 뭐 지금 크러치들 A부터 E까지 크러치 어댑테이션 값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봐서 미션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셋을 시작하고요. 자요렇게 크러치 값, 클러치 값들 전부 리셋을 했어요. 이요거연기일 리셋, 차량 체크도 리셋. 됐네요. 일단은 리셋 할 거는 다한것 같고요. 밤이 늦었는데요. 아참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주의를 조금 더 했어요 작동됩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연료 라인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압 펌프를 새로 장착한 경우에 배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동 걸면서 고압 펌프가 손상이 될수 있다라고 써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고압 펌프가 망가져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거니까. 방기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제 엔진에 시동을 걸수 있대요 자 이제 시동 걸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시동 걸리는 거 보고 오늘은 퇴근하고 물이 좀 샜어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이제 다시 시동 걸는 어? 걸어봐 걸어 하는데 인젝터가 좀 중고 상태로 오래된 상태라 그래서 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시동을 걸어서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장 코드 좀 확인하고요. 좀 걸어 놔 봐. 음, 이 에어 필터 고정하는 고무 이런 것들도 오래되면 떨림 소리가 나요. 이것도. 신품 장착 이제 미션을 보충하고요 충차. 어, 뒤에 머플러까지 장착했어요 방열판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플렉시벌 조이트 신품으로 달고 디 프랜셜 오일은 일단 오늘 운행을 하고 오늘 토요일 좀 늦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서 조립을 해야 될 아니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지금 에어컨도 물이 잘 떨어지고 있고 음, 뭐 약간 냉간시에부족가 있는데 운행을 좀 하면서 그거는 길이 좀들것 같기는 해서 일단 운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시운전을 좀 해보고 그러고나서 나머지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드라이브 한번 넣어봐 브레이크 잡고 파킹 예, 드디어 엔진 쪽에 작업은 마무리 됐고 시운전을 한번 해서 운행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나머지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하체 쪽하고 시운전하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음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또 손을 봐야 되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일단 운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운행을 먼저 하려면 장마철이라 와이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쿨하게. 지금 차량을 시운전 하는데, 인젝터가 아무래도 중고를 쓰다 보니까 약간 인젝터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한번 학습을 좀할 때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학습해야 되니까 조금씩 나지고 있는데 가속이 약간 좀 먹거리고 차 상태는 조용하고 일단 염전한데 디젤 차량답지 않게 가속이 좋지 않아. 얘는 이거 인젝터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새 거를 그냥 쓸걸 그랬나? 그거라도 좀 아껴보겠다고 어떻게 했는데. 주말에 이 520D 작업을 다 마무리 했었고, 작업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일단 엔진 쪽에 작업이 마무리 됐는데, 사실 원래는 목적이 차량의 그 분사 펌프는 그대로 쓰되, 인젝터는 재생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제가 탈차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젝터를 재생하지 않고 그냥 중고를 갖다 꼈는데 엔진의 런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젝터는 다시 빼서 그 테스트를 하고 리빌트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하남시에 위치한 곳이고 유튜브 채널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마진돌이라고 처음에 이름은 저렇게 짓지 않았는데 간판을 한마진돌로 바꿨어요 여기에 인젝터 테스트기가 있기 때문에 인젝터를 한번 떼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여기에 왔어요 테스트가 끝, 끝이 났고 인젝터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특히 2번 인젝터는 지금 최대 분사값 중속 분사값 그리고 아이들 분사값이 다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음. 너도 텔레마케터지? 직업이. 어. 지난번에 넣었던 기름을 수비를 하고 지금 한 200km 좀 넘게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 필터를 다시 한번 교환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기름 만땅 채우고 운행을 하려고 해요. 연료필터 먼저 교환을 할게요 일단은 하체는 운행하는 데별 스트레스가 없었고요 지금은 연료계통 요 작업을 마무리 해야 되니까 연료 필터를 먼저 마무리하고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디젤차의 연료휠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환주기 보다 훨씬 더 일찍 깔아지는게 가장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번 무조건 교환하는 걸로 잡아서 하는걸 추천해요 그 1년에 한번 잡는 날짜를 정하기가 힘들면 생일날 생일달에 교환하시는거는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금 9월이 생일이니까 어,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일마다 교환하는 걸로 할게요. 뭐가 2주 남아? 생일 2주 남으신 거 아니야? 내 생일? 니가 뭐 네? 내 생일을 왜 알지? 내 아니, 스토커야? 저 사장이 네. 오른팔이니까 아, <웃음> 지랄하네. <웃음> 그렇대요. <웃음> 제, 제 인생의 절반은 사장님. 사다니는... <웃음> 그러니까 악연이다. 끊이라뇨. 나한테는. 나한테는. <웃음> 실망이야? 실망도 <웃음> 없데 저랑 중2 때 알게 됐어요, 중2 때. 이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우, 그렇게 버리지 말고, 따라서 봐야지. 이거 쇠가루 있냐?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어? 뭔가 얇은. 검은 거 말고, 검은 네, 거는 검은 카본 가루고빈가는 거나 이런 건안 보이는데요? 그래. 잘 닦였나 보다. 이. 그치? 응. 네. 없으면 다행이고. 이제 세필다깨야지 그래도. 이제 다음에는 기름 한세번 정도 넣고 다시 한번 교환하는 걸로 하지 뭐. 차량의 잔여주행거리가 957km. 처음에 주유를 했을 때 990km 정도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차 끌고 다니면서 기름 가득 채우고 900km란 잔여주행거리를 본게 처음이에요. 보통 한, 많이 나왔던 게한 600km 정도 잡혔었고, 적게 나오는 차는 450, 500km 밖에 안 잡혔는데, 뭐그렇게 7만원 좀 넘게 주유 했었는데 지금 1000km 가까이 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볼일이 있어서 이제 이 차를 끌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체 느낌을 좀 확인하고 하체 작업하기 전에 그러려고 지금 이 차를 끌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하체도 제가 운전하면서 특별한 불만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가지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교환하고 싶은 부품들이 두어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하체 상태를 봤을 때 다른 문제는 없고 로엄하고 텐션 스트로 정도는 교환하면 지금 주행에 필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현재도 전혀 불만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여, 연식이 좀 오래됐고 좀 부품도 오래된 것 같아서 미리 그거는 좀 교환하고 타고 싶어요 그거 교환하면 아마 핸들링의 느낌도 굉장히 칼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유리가 지금 돌빵이 하나 있어요 뭐 깨지거나 한건 아닌데 앞유리 바깥쪽만 조금 상처가 좀 있는데 <웃음> 저 부분도 추후에 유리 복원하는 분한테 해서 뭐 완벽하게 복원은 안되겠지만 유리 복원을 좀 하고 저 눈에 자꾸 거실려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직 뭐 실내 이런 내장제 부품들은 엊그저께 부품이 다 도착해 가지고 다시 교체해서 새거같은 필이 좀 느끼게 하고 싶어요 다행히 뭐 핸들은 보관 안해도 될것 같고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해서 뭐 광택만 내면 진짜 새차 필이 날것 같아요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차가 출발하기 전에 상태보다 잔여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출발하고 나서 탄게한 200km 정도 탔는데요 1 5 0 1 6 0 탔는데 분명히 900km 정도 잔여주행 거리가 있었는데 현재 차량의 잔여주행 거리가 957km 지금 1021km로 늘어났고 리터당 연비가 5.3L 100km당 18.8km 1L에 지금 현재 18.8km로 주행하고 있어요 어 연비는 아주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좋네요 일단 기름을 다써본 다음에 뭐 고속도로 주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얼마나 잘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일반적인 주행을 계속 이어가고 기름을 다쓴 다음에 몇 킬로나 탔는지 그리고 주 주유를 또 얼마나 하는지를 보고서 평균 연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실내에 버튼 까진 것들 이런 손잡이 까진 거랑 요 버튼 까지 요것들을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해요 요것까지 해야 좀 실내가 좀 깔끔해 지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버튼까지 한번 볼게요 요 스위치 교환하기 위해서 요런 플라스틱 헤라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끼면 이 스위치들은 그냥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면 이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빠졌어요. 자, 이렇게 중국에서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 저기, BMW 용으로. 원체 이게 잘 망가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요 버튼들은, 지금 요 버튼이 맞네요 지금 뭐 모양이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 있는 쪽 하나만 제가 교환을 하려고 해요. 지금, 탈고한거는 요런 모양이고 여기 항상 운전석 혼자만 탔던 분들은 요거 하나만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딱 하면 스위치는 깨끗해져요 자, 스위치 복원 끝났고 자, 다음 버튼복원은 아 이거 혼자 설리니까 되게 힘들긴 한데 이 플라스틱 헤라로 요 파킹 브레이크 요 스위치도 바꿀거 거든요 헤라로 여기를 제껴서 위로 올리면서 이쪽을 같이 당겨줘요 카메라로 같이 있으니까 좀 힘든데 오케이 요렇게 빠졌어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를 자 요거 중국산 파킹 스위치 이렇게 껴주면 자 이제 새거가 됐죠 요 버튼도 같은 방법으로 양쪽에서 탈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나오네요 얘는 여기가 지금 빠져야 되는 거라, 이제 이게 잘못 싸온것 같아요. 여기 불이 안 들어오는 방식이고, 여기는 들어오는 방식인데, 불은 뭐, 안 본다고 하고, 홀드 버튼, 어쨌든 보기가 싫어서, 양쪽으로 이 신용카드, 이거 지금 나온 건데, 아, 이거 안 되겠, 안 되는데. 응. 일단은 좀 단단한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어차피 스위치는 버리는 거라, 차체만 기스가 안 나면 되니까. 다시, 다시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니 아이고, 어렵게 뺐어요 이게 원래 정품은 여기에 빛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잘못 사왔나 봐요 이게 빛이 안 들어가는 타입이고 뭐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걸로 장착을 하기로 했어요 오, 됐어 파킹. 자, 이제 작동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눌렀을 때 홀드. 오토홀드를 누르면 되고, 안 되고. 지금 실내 쪽에 버튼까지는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뭐 깔끔해졌죠? 이제 여기가. 지금, 요, 요 문짝, 요거랑 지금 트렁크가 좀 문제예요. 트렁크가. 한 가서 볼게요. 이 트렁크를 보면 리모컨 으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트렁크가 부서지려고 그래요 이것도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F 시리즈들 F10 모델들이 이 트렁크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고 트렁크 쇼바의 문제로 해서 스프링 장력이 너무 센 장력을 쇼바가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요거를 수리를 해야겠죠 이 차의 트렁크 쇼바를 바꾸려면 요기 안쪽에 내장재들 칼거를 전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트렁크를 오픈하는 이 양쪽에 껴지는이쇼바를 교환할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쇼바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스프링은 트렁크를 열어주는 역할 쇼바는 스프링의 텐션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 서로 상쇄를 시켜요 그래서 그 트렁크가 분위기 있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쇼바가 터지게 되면 스프링 힘만으로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당정밖게 올라가고 트렁크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형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요거 교환을 할게요 자, 뒤 트렁크에 이 커버들을 벗겨내고, 이쪽은 아직 안 벗겼고요. 이쪽 벗겨내면, 이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판금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그 사고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파악이 되는데, 이쪽 안쪽 펜다 쪽하고, 이 뒤에 백판날 쪽, 전혀 뭐 사고의 흔적조차도 없어요.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든지라 지금 요거 바꿔야 될거는 요 트렁크 요 슈바 요거를 탈거해서 신품 슈바로 교환할 거예요 운전석 슈바는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요거는 얹어버리고 이쪽 조립하고 반대쪽 이쪽이 사실은 얘를 천천히 올려주는 슈바가 들어있는 쪽이라 중요한 거는 조수석 쪽이에요 자 조수석 쪽에 있는 이 슈바가 실제로는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자 일단 쇼바를 두개 다 바꾸고 테스트 해봐야죠 이렇게 올라가는게 정상 이에요 오케이 예스 이제 안에까지 조립이 마무리 됐어요 닫는것만 수동으로 닫는거고 전동식 트렁크를 구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아 이제 트렁크까지 했고 이제 안에 실내에 퓨즈 박스 한번 봐야겠어요 이제 실내보고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구나 문짝 때문에 안되네 요거 요게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시가 요것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가가 어디에 휴즈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실내 휴즈 박스는 여기에 열어보면 휴즈가 안쪽에 보여요 저기 지랄 같은 위치에 숨어져 있어요 시가잭 휴즈를 바꿨는데 바꾸면서 에어컨 필터를 탈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더럽겠죠 당연히 이거 뭐 짐승도 아니고 이걸 먹고 다닌거야 내가 남자는 아이씨. 짐승이니까 응? 남자는 짐승이니까 나는 안그래 <웃음> 투입 신품 다 시켜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신품의 캐비네어 필터를 준비해서 장착을 할거고 장착 선수는 이김경찬대리예요 실명이 나와도 되나? 이미 나왔잖아요 <웃음> <이게> 불만이라고? <웃음> 도어 까짐 수리 해야죠 스위치 부분도 수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수리를 할게요 아, 지금 요거 작업하려고 봤는데 제가 주문한게 정확하게 대칭이네요 이거 이게 <웃음> 영국하고 일본만 핸들이 반대로 달려있는데, 제가 그쪽 버전으로 주문을 했나봐요. 이쪽, 조수석 쪽으로 이런 스위치가 달린 차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각도 안 했는데, 아, 역시 중국 애들은 클라스가 남달라요. 이거 영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까지 수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좌우 부분을 줬다는 것 자체가 확인도 못 했네. 아, 이거 참. 여기는 충남 당진에 있는 BM 타는 공돌이한테 왔어요. 여기 샌드 블러스트가 있네? 여기에 지금 제 차량의 라이트를 복원하려고 가지고 왔고, 지금 여기서 복원하는 모습을 좀 촬영해 보려고 직접 왔어요. 뭐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보내만 봤지, 한번 영상에 한번 남겨보려고 가져왔어요. 여기 앞마당에 라이트가 그냥 질비하게 쌓여 있어요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라이트의 개수가 와 이거 뭐 라이트 재벌이네 지금 여기는 라이트 복원을 하는 업장이고 우리가 공돌이 얼굴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인터넷에 얼굴 공개한 적 별로 없지 아예 없죠 아예 거의 없지, 거의 없지 않나 아, 대부분 모르겠네 그러면 아는 사람 몇명 빼고 오늘은 낮에 근무를 안하는 날이라 그렇지요. 좋은 직업과 자세요 부업 인데 부업이 본업 보다 많이 보는 거아니야 이거 <웃음> 라이트를 위해서 완전히 최적화된 공장처럼 보이는데 라이트의 현재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뭐 특별히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라이트에 대해서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주면 확실히 복원 후에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를 바꿀 때마다 제가 항상 라이트 복원만큼은 했었어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작업이고 그때마다 우리 B M 차는 공돌이 <웃음> 이 친구가 작업을 해줬어요. 요거는 공돌이가 차산 기념으로 선물로 저한테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뭐 한번 작업하는 것좀 찍어보고 뭐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외부의 먼지들만 그렇지. 좀 세척을 했고 세척을 해야 이제 분해할 때 손이 안들어질까봐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내 손은 소중하니까. 음. 내 손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작업하면서 안에 지저분하게 묻을까 봐 그러는 거지 내 손은 걸레지보돈 뭐, 버는 손이 어 벌브는 상태 좋아 보여 그래? 네. 바꾸려고 했는데 일단 보면은 네 공짜로 해달라까 봐 그러는 거예 아니 아니요 아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벌브 깍대기는 깍대기는 책임거요 아이 디자인이 나온 지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3, 4년 깍대기만 바꿔쓰는 것들도 있던데 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아, 그건 극비 사항이고. 극비라고 네. 해 해봐야 별건 없는데 그래도 밥줄이죠. 밥줄인 거죠. 근데 나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죠. 아무래도 어? 모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공갈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 원래 이제 북미 버전이나 옵션 좋은 거는 여기에 결의가 있어요. 음. 그건 뭐냐면 은 코너등, 코너 쪽으로 비치는 등.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공간라이트를 외는 거야 이거? 그럼 상향은? 상향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에 아, 상향하고 예, 셔터 예, 있구나. 셔터 예, 열리고 닫히고 이제 그거예요. 아그 제규어도 그렇게 돼 있더만. 그렇죠. 근데 옆에 상향등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차종마다 다 틀리고 메이커마다 다 틀리기는 한데 아. 하이빔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상향 등만 사용 되는 경우. 제기우는 상향이 따로 있고 셔터도 있어.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둘다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게 같이 켜지는 것도 있고 옵션에 따라 서 틀리기도 하고. 이 렌즈는 뿌였네. 많이 뿌였죠. 이게 제논 가스 때. 제논 가스. 네. 어. 그러니까 수은 가스. 네. 수은 태워서 빛을 밝히는 거니까. 수은? 네. 아 수은이야? 네, 이게 수은이에요. 아 가스 종류는 몰라. 네, 수은이더라고. 수은 수온 가스를 고전압, 그러니까 4 8 v 이상 전압을 발라스터가 이제 주는 거죠? 2만 볼트면요? 네, 그러니까 벌트냐? 발라스터가 이제 2만 볼트까지 올려주는 거죠. 그렇지. 천삼0 볼트네 이거는. 근데 감전돼도 죽지는 않아? 어, 근데 되게 얘기다가 깜짝 놀래요 진짜 아니다 몇번 감전됐어 네네, 진짜 소름돋아 어. 나 라이트 단자 끼고 있는데 안에서 라이트 켜가지고 여기 음. 저절로 나와 씨. 깜짝 놀래요 진짜 야이씨발 <웃음> 죽지는 않아 라이트를 분해를 했더니 여기에 크랙이 살짝 있어요 이게 확인을 못했던 건데 분해를 하니까 눈에 딱 띄네요 여기 이거 어떻게? 아, 이 커버 교체할 건데. 아, 뭐 아, 커버 교체할 거야? 네. 아, 걱정 안 해도 거야? 아, 커버 교체할 거야? 아, 커버 교체할 취미 아, 커버 교체 거야? 아, 커거든요 커버 교체할 거 찍어주는 거죠. 난 취미가 아니야. <웃음> 그죠. 할 줄도 몰라. 지금은 내 직업은 텔레마케터고. 아, 좋다. 두 번째 직업은 유튜버고. 아이 부업으로 자동차 정비하고 있어. <웃음> <웃음> 이게 터브라이터가 원래 이게 진통이 일본 거예요. 진통이 일본 건데 한 일, 우리 같은 경우 많이 쓰니까. 1년 정도 쓰면은 고장나더라고, 1, 2년. 그지 근데 그게 정품이 한 4만원 도네요 4만, 4만 5천원, 4만원.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그냥 중국산 써보자. 지금 한 3, 4년대도 안 고장나? <웃음> 중국산. <웃음> 가격은 만원인데. 짝퉁이 오리지널을 이기는 시대야, 요즘에는. 진짜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옛날과 달라.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니까. 맞아. 중국은 무조건 안 좋아. 뭐, 일본은 무조건 좋아. 그거 아니야, 이제는. 그건 아닌 것같아요 근데 뜯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면은 그냥 이거 뒤에서 에이, 닦아도 에이, 되겠는데 그냥 뒤에서 닦아도 돼요 반사판이 타버리거나 그런게 아니어서 응 음.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식으로 타버려요 뭐 이렇게 타는거죠 탔네 예 이렇게 음. 까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건 상태가 되게 좋은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거랑 똑같은게 요거 아이고 이 새카맣게 타네 예, 예. 이거 뭐 라이트 보이지도 않았겠는데? 그죠 이건 바이제은 저거랑 똑같은거 f F10, c f c 에서나온거예요 되게 심한거예요 지금 음. 백화 이정도면 뭐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 감에는 야간주행이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었을거예요 음... 야 백화 아니야. 백내장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그 1인 신조인데 음. 그래서 누군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아. 내가 두번째 차주야 하기 힘든 차지 그죠 그런 차 찾기 어렵죠 그래서 시트랑 그런게 굉장히 깨끗하게 있었어 아 실내? 음, 이게 주인이 많이 바뀌면 제일 문제가 항상 더러워 시트나 그런게 상태가 개판인거거든 근데 저건 시트가 새차같아 딱 꺼놓으니까 완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느낌. 먼지들이 있어요 먼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니면 정전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음. 그냥 한 2,3일 정도면은 그냥 어디론가 다 사라지겠죠? 장착하고 2,3일 정도면은 어 이거 안 닦은거 어디지? 안 닦은거? 비교를 해야지 내 2차 했을땐 거? 확실히 장착하면, 틀리죠? 네. 음.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 영롱하네 영롱해 음. 이게 이런다니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 라이트는. 내가 자동차에서 외장에서 돈을 쓰는 게 가장 안 아까운 게라이트보원이야 아, 진짜로. <웃음> 내가 그래서 여지껏 샀던 차들은 탔던 차들 다라이트보원해서 탔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아우디 A6도, 아이, 어, A8도 A8, A8. 네가 해주고. 네. 뭐였지, 또? 제기어도 해줬고.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래. 내가 탔던 차들은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라이트 상태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음, 응, 아니,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 음. 백화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이게 또 라이트 복원을 해놓으면,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그 사차필이나 차가. 연식이 얼마 안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게 해주거든, 라이트 복원은. 시인성 향상도 있지만. 그죠 최고죠.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해놓고 벌브를 신품 벌브를 꽂으면은 그냥 새거였을 때그 신성이 나온다 보면 돼 무조건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정할래야 부정할 그치?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 외관이 예뻐 음. 어떤 치장보다도 라이트만한 게 없어 휠하고 라이트. 아 휠. 자동차의 치장은 휠과 라이트가 끝이야. 체카바. 와우 이제 뭐 이걸로 꽂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퀄리티나 내구성 가격대비 가성비는 괜찮아요 나도 정비업체 그만두고 응. 라이트 복원을 할까? <웃음> 이게 맞아요. 돈을 더벌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남는 것도 고 하지마 <웃음> <웃음> 난... 나는 그럼 뭐 아우디 타는 공돌이 할까? <웃음>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음. 이거는 음. 그냥 오래된 차야. 우리새차 갖고 느낌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어떤 차든 다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리스토어가 다 되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 세계 메이저급 헤드라이트 제조사가 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다섯 군데에서, 전 세계 모든 헤드라이트를 90% 이상 만든다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개의 헤드라이트를 만져본 사람이라면은 이제 다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포르쉐라고 해서 뭐 별거 없고 포르쉐 997 같은 경우도 이266 만든 헬라 이 회사랑 제조사가 똑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섯 가지만 하면은 다 만든다 봐야죠.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조사가 브라켓, 뭐 많이 챙겨놓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이게 호환이 돼요. 다 모든 차종이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조사별로. 그러니까 이 부품이 뭐 F10에도 들어가지만 260에도 들어가고 뭐 33G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거죠. 뭐 이런거는 아우디에도 들어가고 아우디 A8에도 들어가고 7 3 g 에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품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놓죠 조사각 조절이 안 돼요 뭐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더러워서 이제 수리를 하는 사람들보다 자동차 검사가 통과가 안 돼서 이제 수리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동차 검사하러 갔는데 조도 미달. 그러니까 밝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차주는 이제 벌브를 교체하죠 벌브. 교체했는데도 똑같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내오죠. 불법 튜닝의 요 장. 상관없어요. 만드는 건뭐 그냥 뭐 내가 마약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것 때문에 그 교통과에서 엊그저께왔다라는이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헤드라이트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사람이 하, 작업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거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습기가 찰수도 있다, 찰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인데 그거는 어, 잘못된 업체라기보다 좀 하수 고수는 아니에요. 왜그러냐면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펌프로 밀어내나보네 네. 처음엔 조금 빼주죠. 이건 실리콘은 아니고 이제 아, 실리, 실리카 본드라고 해야 되나? 부틸. 부틸, 부틸이라고 네. 아, 도틸. 해야 되나 예. 우리나라 국산차들, 문짝. 지금은, 예, 지금은 실리콘으로 다 라이트가 조립되는데, 옛날에 이제 다이 많이 하고 하잖아요. 직접. 그치. 그때 이 본드가 들어갔죠. 지금도 이 본드 사용되는데 많고, 문짝 같은데, 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부위에서 습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절대 조립하면서의 습기 분량은 없어 깨지거나 뭐 그런 네, 거 아니면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하기가 나도 참 애매하더라 고 근데 이렇게 찍어서 누군가가 보면은 좋죠 그리고 양도 되게 많이 넣는 거예요 이따가 외부로 다 밀려나와 너무 많이 넣어서 이거를 실리콘으로 대신 쏘면 어떻게 될까 요 실리콘으로 쏴도 돼요 근데 실리콘으로 쏘면은 실리콘이 굳으려면은 최소 24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온도만 내려가면은 바로 굳어버리는 음. 거?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어 이거 하루 동안은 세차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업체는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 방식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틀린 거죠 그렇구나 네. 얘는 온도만 내려가면 바로 네, 굳는 네, 거고 바로 세차해도 되고 이게 셀 수가 없네 네 이거는 불량이손바고니에서 네. 10분이면 됩니다 그 집게를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 이거 집게는 목공용, 분, 목공용 집게예요 목공 음. 이제 다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있어요 너무 가르쳐주면 라이트 보원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집게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제 촬영을 원래 부틸... 부틸 테이프 예, 예, 예 이걸로 해서 조리고 립 <목소리> 절부를 원가에 제가 떼온 금액에 천원, 이천원만 붙여서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죠 와우 인터넷가보다 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요즘에는 인터넷가보다 싼 경우가 더 많은데 예. 여기만 설명이 되는거네 나는 신품으로 교체한거랑 안한거랑 그..조도라고 해야되나? 조도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벌브.. 시중에 유통되는 오슬람하고 필립스 벌브에 반 이상이 짝퉁이래요 음. 진짜 런 실제, 얘긴데? 네, 실제로.. 나도, 실제로 나도 몰라데 네,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이거는 QR코드도 있고 이 일련번호도 있기 때문에 그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품 인증이 가능한거죠 싸면 의심해야 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아 맞아요 거 QR코드에 들어가 있더라렇요 그걸 갖다 대서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은 짝퉁이 아닌거죠 그것도 할수 있지 않나 걔네가 홈페, 홈페이지를 그렇지마 또뭐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 사실은 못 믿으려면 한두국도 없어 맞아. 그 뭐지? 그거 까다 그때는 실리콘, 멸체 나도 될,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8월달을한 달을 버틴 거지? 이렇게 안될줄 알았으면 여기 와서 알바를 한달뛰었으면내 인건비는 벌었지. 다음에 장사 안될거 같으면 알바로 써줘. 내가 할줄 아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라도 하면 <웃음> 마당도 좀쓸고 어. 이제는 뭐 <웃음> 분리수거도 좀 하고 <웃음> 가게 유지비 벌려고 내가 알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가게 두개 유지비 벌려면 알바 열심히 해야 돼.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와 퇴가이 나죠? 뭐말 하나 많았지면좀 뭐. 아. 원래 는 이랬다는 거 아니야? 음. 그거보다 더 있지. <웃음> 와, 이거, 이거 끼기만 하면 이제 세차되는 거네? 네. 이거는 거의 북미 버전, 그러니까 직수로 가져온 차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 550D? 음. 5 0디가이 옵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결이 뭐냐면은, 안에 라이트 전구가 있는데, 그전구가 정면을 비치는 게 아니라, 이 결로 통해서 옆구리, 네, 사이드로 비쳐줘요. 코너링 램프의 네. 역할만 딱, 네. 네. 딱그 역할만 아, 하는 거네. 네, 딱그 역할만 하는아 그러네, 결이 이렇게 돼 있네. 네. 네. 그이 결이 옆쪽을 네. 향해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이제 다 가지고 가시면 돼요. <웃음> 어. <웃음> 아예 별 말씀. 일부러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웃음> 아이, 여기까지 달려왔어. 아예 더큰걸 받아내면 되니까 뭐는. 렌즈 보면서 <웃음> <맨 웃음> 난더큰거받아낼게 네, 네, 네. 무서워돈 <웃음>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정말 <웃음> 영상 좀, 얼굴 좀 가까이 오면 못 찍잖아. 아이고, 난 언제 이런 개를 키울 수 있지? 동물들 많이 키우면서 살고 싶다. <웃음> 그렇게 좋아? 응? 귀여이 개들은 여기 눈썹이 이렇게 귀여워. 타는 공돌이 매장에 가서 라이트를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하고 새로 그 복원한 라이트를 이제 장착을 했고 지금 뭐 오늘 좀 주행을 바꿔 가지고 했었는데 비가 좀 맞아서 그렇지 지금 라이트는 굉장히 깨끗해요 커버를 신품 커버를 교환한 거라 라이트 불빛도 그렇고 아주 지금 작업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안개등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안개등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걸로 하나 보내준다고 하니 그걸로 교체를 해서 나중에 얘를 다시 보내고 그러면 라이트는 완전히 신품 수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제 차량의 윈도우 스위치 커버가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교환을 할 건데 요거 문짝을 도어트림을 탈거를 해야지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트림 탈거하고 요거 부품 교환을 하고 안개등도 지금 도착을 했으니까 안개등까지 교환을 할게요. 음 좋아 자, 여기에 이 악스살이 이걸 떼고 나면 여기에 이 도어 트림을 뜯을 수 있는 톡스 볼트가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뜯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한번 뜯어볼게요. 도어 트림을 앞쪽을 뜯고 이 윈도우 스위치를 뺄려면 이세개세 포인트 볼트를 풀어 줘야 이 스위치가 떨어지게 돼요. 스위치를 탈거했고 스위치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놓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옮겨 심어야 돼요. 이게 원래 윈도우 스위치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제 딱 신품같은 퀄리티가 나오게 돼요. 오 만족스러워. 와 어, 완전 새거야 완전 완전 마음에 들어요. 끈적거려 가지고 손으로 만지기도 좋더라고. 나는 안개등 밖으로 갈게. 자, 지난번에 라이트 복원하고 요 안개등을 못 했었는데 이것도 새걸로 바꾸려고요. 자 오래 썼다. 얘는 빼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 와 깨끗하다. 와 대박. 와 대박. 이 등화류가 새거야지 여새차 같은 느낌이나 그렇지? 응. 음. 와 이거. 저쪽하고 비교해볼까? 와...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술이다 라이트랑 이제 안개등 두개다 새로 해놓으니까 완전히 새차같다다 어우 나 스위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끈적거려서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 아씨 자이 차량 이제 마지막 작업인 하체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뭐 하체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참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들을 미리 교환하고 전, 좀 타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체 의 성능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교환해야 될 품목들은 넌왜 어디서 굴러 왔어 지금? 니네 집에 가 교환해야 될 품목은 지금 여기에 로아 좌측 우측 전부 텐션 스트럿 요두 부품을 교환하고요 휠을 빼면서 지금 여기 락볼트도 제거할 예정이에요 아이 휠캡은 주문 안 했네 이거. 휠캡 바꾸고 싶은데 일단 락볼트 다 제거하고 하체 같이 교환을 할게요 오늘 작업할 선수는 여기 하남점에 있는 임현식 선수 브레이크 패드 아직 많이 남았어요 디스크는 소소 떨림없고 이제 잔량도 괜찮고요 나중에 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턱이 좀 있는지라 교환하고 좀 타고 싶어요 새차처럼 새차만들기 품목에서는 제외를 하고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로암은 팩토리에서 나올 때그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오래 탔겠죠 텐션 스트럿도 이 부품 상태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일단 빼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아! 탈거를 했고요 이게 BMW 오리지널 파츠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한번도 교환은 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새로 이제 장착될 선수 동일한 회사 제품이고요 램퍼도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램퍼도는 이런 삼각형 마크가 항상 있죠 저기는 오리지널 파츠에도 삼각형 마크가 있어요 여기 볼조인트의 손상으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요 고무 부싱 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편성을 유지 를 못해서 하체가 헐렁헐렁 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 쨍쨍한 고무가 들어가 있는 신품을 장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흥분돼 부싱의 탄력이 적어져서 각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힘을 못 잡아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헐렁헐렁 해지는 게 가장 문제죠 심품은. 똑같이 얼렁얼렁해요 뭐야? <웃음> 탈관 로우암 로우암도 지금 요게 신품 요게 장착되어 있었던 제품 이런 부싱 항상 부싱 때문에 교환하는 건데요 F 바디 같은 경우는 요 쇼바가 고정되는 요 부싱이 상태가 안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신품 요 두가지만 교체해도 차량의 느낌이 한결 달라질 거예요뭐 하는 거야 이거 그차 높이 맞춰야 지 땅에 있을때랑 똑같이 해서 텐션 스트레칭은 공차체결 이라고 해체에는 공차체결 어,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차체결 이라는 단어로 보게 될 거야 아 원래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바퀴를 달아서 하체에 동일한 질량을 실어줘서 하체가 항상 움직이는 포지션에 맞춰 놓고 그리고 하체 볼조인트를 조여주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리프트의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약식으로 잭스탠드를 받쳐서 하체를 올려주고 항상 평상시에 운행하는 높이 정도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노암이나 트럭 부싱들을 다 조여주는 행위 공차 체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체의 부싱이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체가 처져 있는 상태로 조이게 되면 실제로 운동하는 부위가 처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무의 마모가 굉장히 심해져요 이 상태로 올려서 본트를 조여줘야 부싱의 수명이 길어지고 하체의 느낌도 훨씬 더짱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책에 나온다 하나 하체 부분 텐션 스트럿 신품 장착하고 모암도 신품 장착해서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 양쪽 다 조립하고 공차 체결까지 다 완료했어요 뒤쪽에 디퍼렌셜 오일도 교환을 했고 이거는 보통 디퍼렌셜 부싱이 잘 터지긴 하는데 이 차는 부싱 상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터짐이 없고 이런 이런 부싱들 댐핑 부싱들인데 다 문제가 없어가지고 상태가 의외로 굉장히 좋았다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타이어도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타이어값은 굳었다고 봐야겠죠 일단 하체 부품 다 조립했고 요번에 락볼트 다 제거하고 그 브레이크 플로이드 마지막으로 교체하면 사실상 거의 작업이 마무리 같아요 부담스러워? 네, 좀 <웃음> 부끄러워? 아씨 아아 아아 씨. 아, 아,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죠 당연히 굉장 좋아하는데 <웃음> 발코오일은 지금 상태가 잘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교환하는 거니까 그냥 교환합시다 일단 뭐 시차처럼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브레이크 오일은 또 기본 아니겠어요? 그치? 렇 그렇지. 가스, 프러싱 구해줘야 되는데. 프러싱. 와, 프러싱. 발음 죽인다. 에? 야, 너. <웃음> 얘들 오늘 갑자기 가게에 깽깽거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야, 너 어떡하냐. 여기, 너 여기서 살수 없어. 아이고, 참. 내 집이 어디야. 아이 <웃음> 눈썹 봐. 어왜 키가 안 맞지 이게 누가 올린 거냐 현식이가 올렸을 거야 우리는 어디 가서도 이 리프트 키높이를못 맞춰서 힘든 사람들이야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있고 운전석 아니 운전석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어 조수석 뒤에 가장 먼 곳부터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고 있고요. 누가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가장 먼 곳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관없느냐 뭐 그걸로 논쟁이 있었대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할 때 마스터 실린더에서 꼭먼 곳부터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먼 곳을 하는 이유는 라인이 가장 기니까 걔네들 오일을 갈고 나면 마스터 실린더가 더 빨리 깨끗해져요. 그래서 오일이 양이 제일 많이 갈아지는 부분이라 먼 곳부터 교환하는 걸 보통 추천을 한 거고 사실 멀든 가깝든 상관없어요 네 군데 에어만 빼주면 돼요 자 브레이크 플로이드의 교환은 다 마무리가 됐고 엔진 쪽 세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엔진 한 번만 닦아야겠다 세훈아 뭘 오지게 잘 닦아 이런데 광이 안 나는데 아그러려런 이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장비 부족해 7월안에 아, 똑같은 장비로도 내가 객시 당는데 아, 원래 일못 하는 사람이. 아진 존나 마음이 안 돼. 이런 이런 이런데 다 있잖아. 아기까지다 빼려고. 이게 뭔뭐 엔진을 닦았다고? 억울합니다. 얘가 닦았대요 얘가. 아니 그딴. 이런데 원지 그대로 있네요. 아니 여기를 누가 닦아요? 응? 야, 이제 하체 한번 운행하면서 느낌 봐야지. 지난번에 주행 기름 넣고 1000km 주행했고, 지금 계기판 인증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주행거리 1003km 주행했고요. 주행 가는 거리 아직 45km 남았어요. 지금 총 연비가 지금 제가 리셋했는데 15.8km 정도 나왔네요. 지금 막 탔거든요. 막 공예전도 오래 하고. 일단 기름 넣어보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고 주유 주행거리 다시 제로로 세팅하고요 지금 총 주유량은 67.152L 7 0탱크 같아요. 67리터를 주유했으니까 67리터로 1000키로 주행한거예요 예. Yeah. 평균 주행 연비가 14.9키로 나왔어요. 제규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차량이었거든요. 제규가그 차가 제가 지금 요즘처럼 타고 다니면 한 8키로에서 9키로 정도의 연비가 나왔었어요. 리터당 근데 지금 이 차는 1 4 14.9km니까 거의 15km 정도의 연비가 나왔고 지금 이 주유를 한게한 음 열흘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km꼴로 요즘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600km 일주일에 한번 타면 딱 600km 타고서 550에서 600타고 주유를 했었으니까 지금은 일단 주유소를 자주 안 가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와 연비 환상적이에요 아주 그리고 뭐 마운트랑 그런 부분들이 다 신품이 들어간지라 차량의 진동도 굉장히 적고요 디젤차...떼 네, 뭐 늦은 얘기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운행하면서 이거 뭐, 돈 들어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운행이 원체 많아가지고 기름값을 한 달에 한 50만원 이상씩 썼어요. 었 지금 이거 타고 다니면 한 20만원, 대 30만원 이채안쓸것같아요 완벽해요. 이로써이 차량의 연비인증도 마무리 할게요 비전이션 업데이트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몇 가지를 진행하려고 여기 한별샵에 방문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오기는 했는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업 중인데분석사 기밀인가요? 아, 토요일에... 삶이 힘든가 봅니다. 이걸 하루에 먹은 건 아니지 저번에 가게에서 고기 구워 먹고 전명인데 매일 먹은거 아니야? 매일? 집에서, 집에서 매일 먹어 뭐 집에서. 집에서 먹는 뒤 술병이 여기 있잖아 집은 더 많지 아아 <웃음> 이거 2011년식 차량인데 어, 계기판 계기판을 신형계기판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되나 봅니다. 신형 신용 계기판으로. 신형이 되는 줄은 몰랐는데. 이런 작업들을 전문으로 한답니다. 아씨, 네. 개업식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온라인으로 개업식 하는 거지, 뭐. 랜선, 랜선 개업식? 어, 랜선 개업식. 그 후원계좌 밑에다 적어놓고. <웃음> <웃음> <웃음>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 어, 각자 한 잔씩 들었나? <웃음> 그런, 그런, 그런 분위기? 아예 업데이트 안 했네. 근데 부트로도 들어가다 죽어버리면 부트 그러니까 내부의 기판 자체가 부트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못 살려. 그럼 바꿔야 돼, 중고로. 차를 바꿔야 아니, 씨, 저 차를 얼마를 들어했는데 바꾸라 그래. <웃음> 그럼 난 모르지, 내돈 아니야. <웃음> 저 천만 원 들어갔어, 수리비가. 뭐,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되면 뭐, 사장님이 해주겠죠, 뭐. 전 모르는 일 <웃음> 간만에 탐이 나는 물건이야 나 음... 몰래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 F시리즈 신형 스마트키 추가 작업 F시리즈 스마트키 컨버전 작업 CIC 내비 업데이트 작업 요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작업들 한대요. 이바디들, e 알프바디, 코딩, 모델 업데이트. 그렇다고 하네요. 한변샵 사장님 명함을 여기다 한 장.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연락하세요. 홍보하는 거맞습니다새 인젝터까지 딱 장착하고 나니까 차량의 느낌이 진짜 신차 느낌 나요. 아 요거 신경 쓰이네 요거 요것도 새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아 이제 드디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 몇 시간 동안 했지? 모르겠어요 차가 짜증나 <웃음> 저 배터리 갈아야겠구나 갈지 뭐 이제 뭐 지갑은 어차피 비었고 뭐 비지 1억이나 1억 30만원이나 <웃음> 맞아. 하맞 <웃음> 일단 먼저 갈게 네 들어가세요 계산은? 네? 계산은? 아 외상? 알았어. 고마워. 들어가세요. 너무 바빠서 한별 사장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나왔어요. 뭐 이게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그 데뷔 업데이트는 제가 우리 한별샵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어요. 원래 이게 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요. 저한테 는좀 무상으로 좀 해주고 그런 사이였어요. 제가 또 한별 사장님 차도 그냥 고쳐 줄 때도 있거든요 원래 그런 사이였고 술도 자주 먹고 하는 사이라 꼭뭐 유튜브 를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공짜로 해온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좀 그런 사이였어요 전에 뭐 라이트 복원 같은 경우도 bm 타는 공돌이 그 친구도 제가 차 사면 라이트 그냥 복원 해주고 그랬었어요 선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무상으로 라이트 복원을 해 줬던 비엠타는 공돌이 한별샵 두 군데 사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뭐 변속의 질감이나 그런 건좀 타봐야 될것 같아요 차량의 버전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운행 느낌이 아무래도 전보다는 좋아지겠는데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운행하면서 며칠 운행해 보고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눠도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얼른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이긴 한데 내일 출고해 줄 차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땡땡 일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오늘은 야간 작업을 혼자서 남아서 그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매치를 다 운행을 했어요 매치를 운행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BMW 같은 경우는 지금 배기가스 기준하고 그 전에 화재 사건 때문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않았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차량의 연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6km 정도 제가 운행하면 나왔었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14.4km 14.5km 나오니까 1km 이상 연비가 일단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차가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는 전, 전보다 조금 증가한 것 같긴 한데 고속에서의 힘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출력 전체적인 출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이 급과속을 할때어지간히 액셀을 밟으면 푹푹 차고 나가줬었는데 이제는 풀악셀을 밟기 전까지는 차가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지 를 않을 정도로 출력, 출력이 출력 굉장히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DME 업그레이드가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출력을 생각하면 업그레이드를 안 해야 되고 뭐. 환경이라든가 어떤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봤을 때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운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시 예전처럼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미션 같은 경우는 약간 변속이 바보 같았었는데 조금 빠릿빠릿해진 느낌은 나기는 해요 그 외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딱안 좋은 게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건 참고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오프로내 드라이브 샴푸를 내고아 그래 진짜 저 혼자 다했어 내가 빼기만 한 거지? 사장님 거의 숟가락만 약한거지 아니 이제 핵심만 하시면에요 핵심만 핵심? 완전 핵심다이 차를 운행을 잘 하다가 왜 다시 리프트에 들어왔냐면 여기에 오일이 계속 새더라고요 고압펌프 실에서 오일이 새는 것 같아서 고압펌프를 떼려고 했는데 볼트가 잘안 풀려 가지고 결국은 미션을 내렸어요 다시 미션을 내리고 우리 김경찬 대리가 혼자 다 했다고 우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꽤 많이 샜었고 이제 고압펌프를 탈거를 했더니 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걸못 보고 조립했어요 그러니까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딱딱해져 있는 상태의 실을 그냥 꼈었나봐요아 이걸 미처 확인을 못해 가지고 오히려 루요되는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작업하고 나서 조금 묻어있고 조금 묻어있고 해서 하여튼 결국은 이 실이 터져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미션까지 또 내렸어요 아 정말 아. 다행이에요 그 엔진 안 내려져요 <웃음> 오야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에요. 오야가 똘똘하면 작업 미리 다 예측하고 하거든 아니요 하면서 고개는 위아래로 흔든다 <웃음> <웃음> 미안하다 못나서 그래 내가 요거 실 정품 준비해 놨고요 실 바꿔서 장착할 거예요 아좀 고민했어요 신품으로 그냥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러면 너무 중복 투자가 심하니까 요거는 그냥 사용하려고요 을 신품 실을 장착하고 이고압펌프를 엔진에 장착했어요 이제 뒤쪽에 고정볼트들을 조여주고 조립하고 시동 걸면 이제 오일루유지점도 완벽하게 좀 처리가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처음부터 실을 다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한 번씩 다음부터는 반성해야겠어요 오라오래 그래? 차량이 하남에 입고가 되었었는데 하남에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일단 여기 오남 매장으로 차량을 입고 했어요 니 <웃음> 네 얼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내가 안괜찮아서 그래 너가 괜찮은 게 아니라 <웃음> 제차 작업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미션 장착 하고 있어요. 이제 아 이제 진짜 끝날 것 같아요. 끝날까? 미션을 이제 올렸고 이제 타고 갈수 있겠죠 이제?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바보도 여자친구한테 쓰는 용어야. 여자친구한테 바보라 그래?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줄임말이야. 바보. 바보 같은 년. 바보? 주린 <웃음> <줄이 바라만>, 말이래. <웃음> 바, 바라만 바나 봐도 보고 싶은. 아씨. 니가 아재냐? 아재. 내가 내가 니보다 아재. 어렸을 아재. 때 했던 얘기야. 저 아재예요. 아 진짜 무기한. 사장님한테만. <웃음>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는 것 같고. 이거 무기한 퇴장. 방금 전에 했던 대화 이후에 갑자기 여기 그런 욕이 나오니까. 이디야 아, 진짜 <웃음> 어. 끝난 거겠지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부정 탔스이씨어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진짜 엔진 쪽은 완벽하게 끝난 거 같습니다 수고했다 경찰아 파이팅 자 여자 속에 달라 그랬냐? <웃음> 아까 그랬잖아. <웃음> 와, 정색을 한다. 아까는 카메라 들이밀지 않을 때는... 아, 그거는... 야, 누가 여자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없다고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삐 해줄게, 어 아, 오, 안 씨발. 안 나물 때려, 리 그러네. 보건의 마지막 휠캡. 휠캡이 준비가 됐어요. 이 휠캡도 신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휠을 빼야 바꿀 수 있는데, 어차피 버리는 거라 그냥 깨서 빼야 될것 같아요. 세차를 한번 해줘야 차가 좀 세차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지금 세차장에 가고 있어요 제 아는 동생이 구리에서 지금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유소 안에 있는 세차장이고 어, 저랑은 한 20년도 더된 인연인 것 같아요 20년이 뭐야 2 0살후반때 만났으니까 20년 됐네요 20년 여기서 돈을 꼭자로 하거나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건 아니고 저랑 한 20년 지기 아는 동생이라 좀 세차하러 올 때는 가끔 일로 와요 세차를 정말 오래 했었고 광택도 상당히 좀잘 내는 친구예요 그거 제규어도 여기서 광택을 냈었는데 어? 광택 다 내놓고 뒤에서 냅다 막았어 엄청 세게 막아가지고 그냥 세차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엔진룸 세척도 했고요. 깨끗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진짜로 오일 한 방울을 새는 데가 없는 엔진룸이 됐고요. 깨끗하게 싹 닦았어요. 이제 엔진룸 끝! 거기 느낌도 달라져. 어. 거기 잘 닦아놓으면. 봐봐. 어. 어우, 씨. 이게 핸들에서. 순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이니까. 우리가 색이 제일 많아. 살아야 지 그럼 왜 뿌리는 거야? 이게 진득이 냄새, 그 다음에 소독까지 돼아 그것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 이게 가정에서 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에 바닥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지 그치 네. 살하고 하면 눅눅한 냄새가 나 맞아 냄새를 얘가 이제 잡아주니 편백 따라해봐 편백, 편백. 어, 편백이 아니라 우리 경상도 그렇게 말을 해 <웃음> <냄새> 편백 <달라고. 웃음> 말 어우 이정도면 뭐세위인데 5시리즈는 세차비가 3만원이군요 코팅을 입혀 드리는거 바람 나는 이걸 원래 광택을 내려고 했었거든 근데 어. 수리가 다 끝나고 세차를 해보니까 차가 너무 깨끗한 거야 <웃음> 광택을 낼 필요가 없더라고 왁싱이란 존재가 뭐냐면 광택을 낼잖아 때를 잡아주면서 터뜨돼 그럼 광택이 더올라오고 원래 이 차는 세차비 얼마 받아? 3만원 3만원? 왁싱하면 얼마야? 그냥 일반 왁싱은 3만원 3만원? 어. 근데 눌려서 하는 왁싱은 더 비싸고 음. 따버리고 지금 이렇게 세차하면 얼마요? 만약에 형이 이렇게 세차했다. 지금 내말밀렸잖아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했잖아. 어?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해버렸잖아. 어. <웃음> 차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못 줘. <웃음> 우리는 그냥 받아 아씨. 야, 나 20대 때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재밌었지. 어, 준비하다가 세차하고 세차하다가 억비하고아 징글징글하게 세차했는데 그때. 버스 배에서 오일 대여서 오일 갈면서. 네. 부리스 치다가 씨, 세차했다가 씨. 야, 그때 겨울에 내가 한번 세봤거든? 어? 겨울에 한번 세봤거든? 어. 4 0대 닦았더라. 아, 더 넘었지, 1 6 0 대지. 아니, 내가 세 거예. 내가 샀던게 <웃음> 와막 미쳐, 미치는 줄 알았어 차가, 끊임없이 새차가 들어오는데 아주 옛날에는 면제날 일주일 동안 바빴어 어 맞아 옛날에는 아 그때 식은 그러지 않지 그때는 진짜 새차 전성시대였던 것 같아 응 어. 성수동이 또 일명 했고 어그 공장지대가 많아서 막 쇠가루 날리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광택비가 15만원, 12만원이었어. 그치. 그냥 생각해봐. 수나타 형. 첫창기가 8,000원, 많으냐. 아, 난, 그, 다른 건다 기억 안 나고. 그 성수동이 다방만 기억나. <웃음> 아, 걔네들 되게 예뻤었는데. 레자학스는 붓으로 발라야 돼. 고래가? 그냥 막. 오래 가는 것도 오래 가는데 막 분무기로 뿌려 버리면 휠에 막묶고 바디에도 묶고어 바디에도 묻고 묶고. 바디가 그래서 여기가 막 기름기 생기잖아 그래서 그게 짜증 나더라고 거품이 생기는 거는 없어지는 거. 그런 거. 차 어. 마음에 들어. 마이 돼. 세차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얼마야 얼마? 얼마인데? 그래. 얼마면 돼? 얼마, 얼마 줄거야? 세 장만 주면 돼. 세 장? 어. 정말? 이거는 서비스야 다. 현기해서 그래? 오케이. <웃음> 자, 아.